왜, 이 사람은 또왜 이렇게 슬퍼 마음을 보니까 아, 아무런 낙도 없고 그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모든 게 있잖아 이 사람이 좌절돼 있는 마음이야 왜 이렇게 좌절 그러니까 10년 동안 뒤통수에다가 돈의 손실에다가 사람의 상처에다가 여자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은 거에다가 근데 또 일도 제대로 잘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게다 절망감 속에 왔는 거지 그치? 좀 회복하기가 조금 힘든데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이 사람 또왜 이렇게 슬퍼 마음을 보니까 지금 건강이 좀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건강에 염려스러움이 좀 많다. 몸수가 옛날 같지 않게 몸이 조금 약해졌나 봐.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건강에 있어 염려스러운 것이 많다. 이제 하는데 이 사람 진짜 건강 잘 챙겨야 되겠다. 몸수가 지금 많이 안 좋아. 안쪽으로 지금 많이 안 좋다. 이제 하니까 건강으로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건강이 안 좋다고 봐야지. 오늘 어느, 어느 정도 많이 안좋아요 지금 병원 인터뷰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해년이다. 원래 이제. 안 좋아. 조금씩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올한 해는 건강을 챙겨야 되는 해다 건강을 어, 관리를 해야 되는 해다 이제 보면 되지 본인이 뭐가 안좋게 만들이 사람을 놓고 보면 세상 재미가 없어 아무런 낙도 없고 그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모든 게 있잖아 이 사람이 좌절되어 있는 마음이야. 왜 이렇게 좌절되어 있는...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네. 생각이나 모든 게 있잖아. 네. 죽어있는 거나 똑같아. 우리가 왜 생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 생기반란한 거는 한 개도 없어. 어두워. 사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다. 이제 그러거든? 근데 옛날에 20대나 30대를 이제 둘러보면 그때는 생기가 있었고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40서의 40 너의 그때부터 기운이 꺾여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10년 정도는 이 사람이 꺾여있는 기운이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성격은요? 성격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야. 진짜 마음은 여린 사람이야. 악인는 없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정에 굶주려 있고 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많고 근데도 불구하고 도이 사람은 항상 외로운 사람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사람한테 뒤통수도 당하고 사기를 당하다 보면 돈의 손실도 왔는 것이고 그것도 여자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은 것도 있고 그렇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있잖아 모든 아픔을 다 겪었던 사람이야 외롭다고 하셨는데 음. 그러면은 이분 옆에는 음. 여자분이 좀 보이세요? 근데 여자가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정을 내고 막 마음을 주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 그냥 만난다고 해야 되겠지 그치? 진짜로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평생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지금 할때 여자한테 정을 완전히 주는 거는 보이진 않아 일적인 면은요? 아 지금 일도 꺾였잖아 꺾인 기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그때도 회의가 왔겠지. 꺾였으니까. 그지? 앞으로는 그걸 조금... 아좀 회복하기가 조금 힘든데... 잠시 잠깐 활동하는 거는 비치는데 근데 계속 이어가지는 못해. 본인이 뭐 사업하거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아이 사람은 사업 머리가 없잖아. 그거 이 사람 돈 많이 까먹었잖아. 돈 진짜 많이 까먹었는 걸로 보이는데 똑똑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 그냥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너무 잘 믿는 것도 문제다 진짜. 그러니까 10년 동안 뒤통수에다가 돈의 손실에다가 사람의 상처에다가 여자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은 거에다가 금전 손실이 오니까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또 일도 제대로 잘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게다 절망감 속에 왔는 거지, 그렇지? 올한 해를 놓고 보면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올한 해는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건강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음. 가수겸 배우예요, 김민종 씨. 김민종 옛날, 어, 어, 어, 어, 어, 어, 엄청 유명했잖아요. 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TV에 좀안 나오고 있어. 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은안 했어 여자한테 아픔을 되게 크게 당했어 그래서 여자한테 마음이 다친 거나 똑같아 앞으로도 지금 내 눈에는 지금 결혼하는 모습이 안 보여 모든 걸 의지를 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게 깨졌으니까 그렇게 희망이 사라진 거나 똑같은 거지 지금 일적인 면도 좀신지 오래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쉽지는 않겠네 그건 쉽지는 않아 잠시 잠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계속 이어서 활동을 활성화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보이진 않아 근데 이 사람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눈물이야 희망이 없어 진짜 절망감밖에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빛났던 과거지절을 돌켜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모든 생기가 있잖아 다 죽어있는 거 같아 건강이라도 좀잘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아우 어, 진짜 많이 위험한데 어... 이 사람 진짜 많이 위험해 음, 그것도 이 사람 거. 사주를 짚어보면 네. 매자잘가야 조심해야 될 점도 음, 건강을 건강을 챙겨야지 반이 지금 너무 안 좋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우 기분 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바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희망을 갖고 좀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